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이번에는 제가 어, 촬영하고 있는 어, 사무실 공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장비들을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해야 하는지 네, 그런걸 많이 질문 주시는데 우선은 촬영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방법들은 제가 유튜브에 많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촬영 장비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할 겸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가 개인으로 예, 촬영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튜브로 예, 제 얼굴도 나오는 예, 그런 영상들 이 있죠 그걸 여기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아래층에는 이제 별도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이제 전자칠판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할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업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 혼자 있을 때 어,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는 이제 조명을 좀 많이 뒀습니다. 조명 많죠? 예, 조명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제 쪽에도 이렇게 일부러 좀 많은 조명을 놓은 것이 어, 이렇게 개인 조명들 많이 놓지 않고도 좀 효과를 볼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설계를 했고요. 저는 음, 장비가 그렇게 비싼 장비들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큰뭐 장비들 많이 있는데 전 그러지 않고요 어 교수님들이요 집에서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일 비싼 거는 바로 요거죠 약한 300만원짜리인데 요건 제 연구용 PC인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가상화 환경들 저는 이제 실습형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가상화 환경들을 많이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찍습니다 근데 어떤 개인 PC들은 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찍을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있는데 조명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 할 때는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조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밝은 곳에서 찍으시면 충분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요 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해요 든다고 음, 너무 비싼 거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삼성 거를 사용을 좀 추천을 합니다. USB 형요. 이 음, USB 형이 아니고 그냥 예전에 이렇게 입력 단자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음질이나 그런 것들은 더 좋을 수도 있긴 있는데 최근에 USB 형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격이 어, 조금 저렴한 것은 약한 8만 원에서 9만 원. 어, 그 다음에 좀 비싸게 팔면 한 10몇만 원 주고 12, 3만 원 정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것이 이제 가격 대비에 비해서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일 좋은 것은 바로 휴대용이에요. 휴대용. 그래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무실 에또 고정용이 있거든요. 좀 비싼 거요. 한 30만원짜리 마이크가 있는데, 그건 이제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집에 들고 다니고 항상 그 가방 속에다 넣어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싶을 때, 갑자기 찍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휴대용으로 마련을 했고요. 음, 저희 직원들도 보통 이런 걸로 많이 사줍니다. 어디서나 예, 영상을 찍으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얼굴 어, 얼굴이 특히 저는 실습형 같은 경우는 얼굴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론 제이 강의를 할 때는 조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겨울 수 있고 또 이제 공감, 서로 이제 양방향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웹캠을 하는데 사실 노트북에서도 웹캠이 있습니다 여기 웹캠 있죠? 웹캠이 있는데 그 외캠은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로지텍 거, 최소한의 로지텍 거, 특히 1080 어, HD를 지원하고 있는 이상, 요즘은 이제 4K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4K 같은 경우에는 약한 25만원 정도 그러고 있고요. 요거는한 12, 3만원 정도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도 있어요. 아무튼 10, 80 이상으로 좀 지연되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그렇게 없죠. 요두 개입니다. 어, 여기까지는 이제 세 개죠. 얘 같은 경우가 제일 제가 산것 중에서는 어, 아주 아주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한 12-3만원 정도 하나에 근데 저는 현재 두개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비는 이제 두개 예, 이 두개는 이제 필수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특히 마이크는 여러분들 노트북 거를 사용하시면은 조금 멀리 들립니다 어, 제가 이제 레노 레노버인가요? 네, 레노버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가 이쪽 앞쪽에 좀 있어요. 이쪽에 들려가지고 그나마 괜찮은데 어, LG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녹화가 녹음이 조금 멀리 들리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만큼 예, 음량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어,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제품들 링크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